자 오늘은 단 한가지 동작으로 처진 어깨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때있는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처진 어깨란 날개뼈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체형을 의미하고요. 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이 쇄골이 약 4도 정도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일자 쇄골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자보다 더 아래로 처진 시오자 형태의 쇄골이 된다면 그 사람의 어깨는 처진 어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처지게 되면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 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부 승모근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치게 되고 따라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깨가 자주 뭉쳐서 마사지를 받고 스트레칭을 해주는데도 그때만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재발하거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시는 분들은 처진 어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처지게 되면 팔을 이렇게 들때 날개뼈가 적절하게 상승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깨에서 찝힘이 나타나는 충돌증후군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손절임이나 팔절임 같은 그런 증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증상들을 단 한가지 동작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가 처져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어깨를 이렇게 올려주는 운동은 상부 승모근보다는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훨씬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셔서는 안됩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턱을 살짝 당겨서 목뼈의 위치를 중립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상 대에서 팔을 위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귀에 가깝게 팔을 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늘로 으쓱 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팔을 들면 상부 승모근을 짧아지는 위치로 가게 하고 거기서 으쓱 하는 동작을 해서 상부 승모근이 가장 짧아지는 위치에 가게 한 후에 근력 강화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형 교정과 함께 상부 승모근의 근력 강화까지 같이 할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주시고 귀에 바짝 붙여주시고요. 하늘로 으쓱 해주세요. 약 10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5세트 정도 시행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한가지 동작으로 만성어깨 통증을 해결하고 동시에 체형교정까지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